뱀사골 계곡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사국립공원 네, 오늘 뱀사골 계곡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네요 예, 네, 뱀사골 신선길입구입니다 네, 뱀사골 예, 네, 네, 나무 듣기 길이 네, 굉장히 네, 아주 좋고요. 숲도 네, 그늘이 잘 이루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뱀사골은 여름에 즐기기에, 물로 즐기는 최고의 장소죠. 예, 네, 저 아주 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아주 시원하니 좋습니다. 수영 금지구역이에요. 여기서 수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에다가 빽빽하게 찬 나무들 때문에요. 에, 도움을 정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어, 흔들발처럼 생겼는데 지나 눈이 오면 계곡 주변의 숲을 통해서 계곡으로 물이 모여들고요 계곡을 따라 힘차게 아래로 흘러간다 이때 돌들이 굴러 내려가면서 크다 바위가 작은 돌이 되고 결국 모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이 거칠어지고 다듬어지라는큰 바위가 많고 계곡 아래로 갈수록 둥글고 작은 자글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곡이 형생된다고 하네요. 아하, 신선 노래이 따로 없습니다. 네, 오룡대에 왔습니다, 오룡대. 펜사골 계곡, 펜사골 탐방로 이쪽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네 이거 왕복길은 약한 12km 정도 서될 예정입니다. 네, 왕계 밑에 나와서 지금 물류를 즐기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계곡 네, 물소리가 정말 한여름 더 이럴수. 씻어줍니다. 에이, 이곳 길은 돌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에, 비가 오거나 에, 평상시에도 좀 미끄럽고 에, 발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꼭등산을 착용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목소리> 여기가 타경소에 왔습니다. 여기서 베의 목욕을 하는 허물을 벗고 영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벤사골 계곡은, 나무 그늘이 많아가지고, 걷기에도 아주 좋네요. 한여름 대회를 아주 깔끔하게 하죠. 칠수 있는 것이 아주 벤사골 계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저 한여름이지만, 나무대 아주 확하게 차가워지고요. 예, 아주 뭐, 시원합니다. 아... 아무도 하죠 단선 마을에서 3km 올라왔고요. 하계 때까지 6.2km가 남았네요. 에이, 자, 계곡, 물소리가 조금 어려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든것 같습니다. 막이 <웃음> 석길 걷고 있는 모습이 거의 <웃음> 오신 분들이 너무나 멋있고 좋습니다. 동경이 마치 허리병과 같이 생겼다 해서 병소라고 한답니다. 발음도 잘 안되네요. 병풍교 와.. 장관입니다. 길도 완만하고요. 에, 아주 나무가 그늘져가지고 한여름 오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병풍소 왔는데요. 깎인 모양이 마치 병풍가이 생겼다 해서 병풍소라고 한답니다. 하계때까지 5.2km가 남았습니다. 이걸 멋지게 즐기고 계십니다 네 명성교에 왔습니다 옥류교입니다 옥류교 무슨 버섯일까요 아직 젊은 마음에 기대고 있습니다 아이쨌뜨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는또 손탑을 쌓아놓으셨습니다. 예, 모두 계곡으로 들으셨는가. 예, 트랙킹 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시네요. 대웅교입니다. 대웅교. 제승교에 왔습니다, 제승교. 예, 네, 까마득합니다, 제승대는. 아, 네. 기가 막힙니다. 다리도 참 많네요. 힘참 무지하게 한번 보시죠, 아주 계곡과 계곡을 건너는 다리도 엄 장난이 많습니다. 아, 재생폭커 어쩌옵니다, 춥죠잉? 예, 간장속과 지금 아직 좀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적도 드문하고요. 아, 이 나무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많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 행태로 계곡대로 즐겨 오고 계시는데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에이, 저는 곰이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이것은 아주 운시름을 반복합니다 정말 곰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에이,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금 2.8km가 남았는데요 엄청난 계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하계째까지 2.7km 남았습니다. 에이, 계곡과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엄청나게 정말 탈취되어 있네요. 정말 뭐라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드디어 간장소까지 왔습니다. 간장소까지 왔습니다. 간장소는 화개장터에서 소금을 집 오신 분들이 보다가 여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요 기물을 마시게 되면 간장까지 시원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